아 그래도 소식 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쌍검 시스템이 이제 아크스투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이제 쌍 채찍을 휘두를 수 있겠군 그래도 솔직히 시공이 롤보다는 채팅창이 깨끗해 왜냐 사람이 없거든 서버 닫혀서 스콜 조졌는데 재밌더라고요. 뭘 조져? 말좀 이쁘게 하십시오. 스팀판 엘든링이 콘솔판보다 늦게 열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난 상관없어. 난 어차피 저녁 6시야 해야 돼. 방송 때문에 방송 외에는 엘든링 못합니다. 저는. 아 물론 따로 캐릭터를 파긴 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 갈 수가 도 없어. 방송에서 우러나오는 리액션 있죠. 그걸 천연으로 해야 됩니다. 좀 고민인 게엘든링 나도 공략을 찍긴 찍을 건데 이게 방송이 있다 보니까 방송을 좀 빼야 되나? 일단 1회차 다어 다 돌고 나서 그 다음에 공략 영상을 찍어도나 일찍 키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편집을 해야 돼 방송이 또 길어지면 또안 좋아 내가 편집한 시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사설이요? 안해요 엘드링 1회차 때모험 택시? 안해요 싫습니다 내 즐거움을 뺏지마 1회차 때나 100명 안 부를 겁니다 친입이요친입하면은 일단 트위치랑 스팀 다벤 시킬 겁니다 그러면 친입 한번 해봐요 나도 좀 궁금하다 야 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방송을 해보면서 느낀 게저 사람 내시청자구나 이게 딱 느껴요 움직임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눈치는 있으니까 처신 잘하라고 암령형인 척하지 마라 엘든링 세일, 세일이요? 세일은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너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순간만 즐길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어느 것이든 계절 음식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기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때 엘든링을 안 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제초들 막 들어온다고 <웃음> 분명히 그럴 거야 제초는 항상 종... 했었으니까. 아 그래도 소식 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쌍검 시스템이 이제 하크2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이제 쌍 채찍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걸? 엘든링의 미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럼 더 많은 동도 믿겠고 많은 함정 미맥이 없다고 했지 함정이 없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상자를 열었는데 아이템은 없는데 아래서 갑자기 꼬챙이가 올라와 베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이 허투로 만든 건 없어요 난 전에 했었을 때 던전 한, 하나 들어갔거든요 야 진짜 벽에 붙어있는 놈이 있고요 코너 들어가면은 사이 살짝 구석 숨어있는 놈도 있고 클라스 어디 안가는구나 느꼈어요 몇몇 사람들이 뭐엘든리뭐 뭐 별로다 진짜 안 해본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차피 잘 나오니까 잘 나올 겁니다. 저 디럭스냐고요? 어? 디럭스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웃음> 머리 깨졌다 이 말이야. 나중에 만들어 주려나 DLC는? DLC 만들 짬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수술 하신 적 있냐고요? 내가? 내가 수술을 했다고? 받은 게 아니고? 어 있지 맨날 수술을 해주지. 다크솔 할 때마다 불알나무. <웃음> <웃음> 왜 맞잖아. <웃음> 해주는 거 맞잖아. 뭔 소리야 수술 실패한 적 없어요 죽은 사람 많아도 실패한 적은 없다 이사람아 엘든링 페링 판정이 어느 방패 느낌인가요? 어느 방패 느낌이냐고요? 똑같던데? 페링 느낌은 똑같던데 수울이랑 엘든링 낯설지 않은 고향의 맛입니다 그때 그 맛이야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솔직히 닥소 좀 질리 솔직히 좀 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하고 싶습니다 바나나로 닥소하기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나 바나나에 꽂는 그 컨트롤러 이름이 뭐야 그거 대체 근데 과일로 게임하면은 타이머택이네 오늘 하루 안에 해야되네 계속 꼽을 수는 없잖아요 먹긴 뭐가 되니까 닥소 말고 다른 게임 오랫동안 한게 있으신가요 히오스 시국의 폭풍나 뜬금없죠 레벨이 100, 500 아마 500인가 600쯤 됐을텐데 저번지가좀오래된 했긴 했는데 롤은 안 하신다면서요 롤은 안 한다고 했지 시공을 안 한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솔직히 시공이 롤보다는 채팅창이 깨끗해 왜냐 사람이 없거든 <웃음> 사람이 없거든 <웃음> 그래서 채팅창이 깨끗합니다 아씨 아홉시도 아니고 여덟시도 안 됐네 왜 이렇게 일찍 끝나지 망자들이 없어서 그런가 망자들이 그리우시죠 아 근데 죄송한데 좀 그립진 않고요 전혀 그립진 않고요 그렇게 할거 없으면 딜씬나 가야지 로아도 잠깐 했었는데 로아를 접었던 이유 명확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접 접었습니다. 감당이 안 돼. 돌을 너무 못깎어요 그리고. 돌을 못깎아서 접었어요. 아 몰라, 로아 얘기하지 마. 짜증 나니까. 진짜 운빨만 게임 얘기하지 마요. 로아 갓 게임인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돌은 도저히 내가, 내가 커버가 안되더라고 차라리 내가 은기사 깃대기를 한번더 하는 게 낫지 내가 콘솔로 이미 해봤고 PC로도 이미 한번 해봤어요 그럼 세번째는 내가 차라리 깃대기를 한번더해 원래 전에 로아를 같이 했었던 형님이 한분 있으시거든요 형도 기겁을 했어요 내가 돌깎는거 보고 아무튼 로아 얘기하지 마 이제 금지역까지는 아닌데 그냥 하지 마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DLC요? 네 그러게요 망자들한테 뺏기는 체력이 이제 좀 남으니까 그 체력으로 DLC가 이제 직업 선택의 후반 플레이도 연향을줄수 연양, 있는 거? 그것은 가지지 못한 자 직업 선택을 왜해 직업 선택을 안 하면 되잖아 오이야 9시 안 됐잖아 그래도 시간이 남네 어! <웃음> 그렇지 <웃음> 역배들은 정신들어 이제 으와 너무 달아요 이가 썩을 것 같아 항상 챙겨보신 분들은 제가 패드 바뀐 걸 알아요 이미 항상 보라고 내 방송을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도 그랬을 텐데 내가 패드 바꿨다고? 영상도 안 봐? 구독도 안 해놨구만 음얍얍 얍. <웃음> 맞지도 않아 <웃음> 맞지맞지아 않아. y <웃음> <뭐야, 얘. 웃음> 맞지도 않 p 데